두사를 바라보는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집안에는 언제나 동요가 틀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라는 동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에서 묘사된 할머니는 언제부터 허리가 구부정해진 걸까요? 나도 모르게 점점 구부정해지는 허리, 바로 그 워딩과 예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에 있습니다. 엥? 진짜요? 나는 허리를 삐끗하거나 디스크 생긴 걸로 생각했는데? 라고 예상했던 분들 계시나요? 보통 이런 질병은 그 당시에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은 달라요. 시니어의 30%가 갖고 있는 이 흔한 노인성 질환은요. 허리를 펴면 아프고 살짝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되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구부정해지는 거고요. 이게 또 너무 아픈 게 아니라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 증상이 없어지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은요. 허리의 통증과 뻣뻣함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다리 부위로 통증이 퍼져나가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 다리의 근육에 힘이 빠져서 걷기도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척추신경이 있는 이 척추관이 협착, 점점 좁아지면서 척추신경을 졸라오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질환을 설명할 때 손가락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을 보면요. 손가락 관절마다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딱딱하게 튀어나온 거볼수 있죠?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점점 부식돼서 뼈가 가까워지면서 또 뼈가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옆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변화가 척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척추뼈와 연골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이 이런 압박을 받아 재구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이제 치료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요. 치료는 이 척추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하지만 통로가 너무 좁아진 경우에는 수술받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면 요 15%는 좋아지고 15%는 더 나빠져서 수술을 결국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70% 환자분들은 현재 협착증 증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복근이나 허리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가끔씩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주변도 돌면서 긴장된 척추 근육과 인대를 꼭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당연히 해주고요. 뼈와 인대가 이렇게 자라니까 이거를 깎아버리지 않는 한 약물치료나 이 물리치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이라 노년기에 많이 나타나서 정말 이 시니어분이 이 척추수술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혜롭게 이끌어주며 만성질환을 잡아주고 특별히 시니어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게 맞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노년내과 전문의의 몫입니다. 네, 노년내과는 미래의 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보시고요. 만약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